띠가 내년에 또쓸 돈도 많지만 남아 무조건 남아요. 금전으로 많이 돌아와요. 이 뱀띠들이 내년엔 조금 활기를 좀돈 버는 게 재밌다. 이거만 안 하면 돼. 내가 다섯게 구분까지는 <웃음> 아니지만 제가 나름의 또 공수를 받아봤어요. 나의 신령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금전의 재난을 튼튼한 평영이 일어난대. 김포에 살고 있는 백마장군 주연신단 주연입니다 어, 선생님 저희가 오늘 가져온 게 내년에 좋은 띠와 나쁜 띠 나도 유튜브를 하니까 보잖아요 근데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지 아뭐 할까 그래서 나는 개묘년에 금전으로 좋은 띠딴거 없어 나한테 뭐 사업 이런 거 묻지 마 그냥 금전만 개묘년에 어, 금전으로만 좋은 띠를 봤을 때는 첫 번째가 이제 닭띠 투자는 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썼을 때 금전으로 많이 돌아와요. 닭띠가 내년에 또쓸 돈도 많지만 남아 무조건 남아요. 벌기도 벌고 쓰기도 썼는데 먹고 쓰고 남으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금전운이 좋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닭띠 월급쟁이를 제외한 유통 장사 사업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운기가 들어와 있어요. 이 뱀디들이 내년엔 조금 활기를 쳐돈 버는 게 재밌다 네네. 뭔가 즐겁다 그래서 내가 이것만 안 하면 돼 내가 다섯 개. <웃음> 굉장히 조금 큰돈 아주 좀돈 모으기 좋고 또 내가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돈 모으기 좋고 그래서 또 이게 운기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용띠 용띠가 신뢰를 얻어요 이번 연도에는 본인의 성과가 있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네네. 내가 자꾸 안정하고 뭔가 여유가 있어진다고 라 봤을 때는 닭띠, 뱀띠, 용띠가 어, 좋은 띠예요 사람하고 싸우고 그럴 수 있는 띠다 막 그런 거고 태클 걸지 마요 아, 그냥 금전으로 아, 좋은 아, 띠야 아, 그 다음에 이제 나쁜 띠 소띠 소띠는 이제 안 좋아요 왜냐면 계속 제자리 걸음이야 그러니까 뭐 나쁘다, 좋다도 아닌데 답답해 그래서 투자하지 마세요 그냥 저축만 하시지 뭐 크게 툰자는 이게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놓고도 답답해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양띠 일적으로는 굉장히 분주하거든 근데 이게 안 남아 <웃음> 그러니까 불러주는 이가 많으니 바값 나가는 거야 어. 기분은 좋은데 뭔가 집 탈탈. 이렇게 탈탈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쥐띠 얘도 나가는 분이 많아요 벌고 쓰고 벌고 쓰고 벌고 쓰고 <웃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웃음> 나쁜 거야 남는 게 없구나 그렇지 영원이지 벌었는데 썼는데 영. 벌었는데 썼는데 영. 토끼 했는데 토끼는 없네요 아시겠지 영악하잖아 토끼가 네네. 그럼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겠지 내년에는 근데 그냥 자기께 자기가 넘어져요. 겸손하셔야 돼뭐구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나름의 또 공수를 받아 봤어요 <웃음> 나의 신령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얘기를 이렇게 받은대요 그러니까 2022년은 무너지고 뒤집혔대 근데 2023년에는 새롭게 행해지는 것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역, 여행, 유통, 뷰티 계열에서 흥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K가 뭐 다시 뜰수 있고 막 이런 게뜰수 있는 거야.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없어 없어 해도 자기한테 다 쓴데. 여기서 나오는 거지. 여행 가고, 얼굴 가꾸고, 미용하고 이런 거에선 자기가 아무리 없다고 다 쓰고 산다 이거야. 우리가 겉으로는 지난 격동적인 해를 위로하지만 상호 존중이 없고 트러블이 반복된다. 그 구설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구설이든 사람의 구설이든 부부의 구설이든 구설이 좀 반복된다라고 보고 잠재됐던 사람들이 자꾸 꿈틀 꿈틀 꿈틀 일어난다 그랬어. 금전의 재난을 튼탄 천명이 일어난대 그걸로 인한 구설이 조금 돌기고 조금 시끄럽고 말이 많지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지만 자기 자기 만족도에 이 신경을 쓴다 이거지 남한테는 그? 야박하고 자기한테는 후한 해가 된다 이거죠 이번 년이 이런저런 일이 너무 많았잖아요 내년은 조금 더 좋겠죠 내가 봤을 때는 올해는 안 행복했거든 근데 내년에는 나름의 행복은 있어요 근데 내년에는 말이 없어요 이렇쿵저렇쿵이렇쿵저렇쿵 그니까 러 기자들만 바쁜 거야 니탄니탄내탄 ,니탄. 이렇게 말이 많은 애이기 때문에 조금 정치적인 싸움이 있겠죠.